심청을 배하기 싫고 예. 행선하여 가는님. 去躺多 내루루내아 <놀람> <놀람> 안니 <목소리도> 부계신응룡이여 가라한 지장과 천택, 지분이 하감하여 고옵소서 겸지하여 주옵소서 요사를 네. 담으시네 김정이 보내들어라 성화같이 책초로니 진정이 기가 맺혀 여보시오 선인님네 보화동이여 <놀람> 난 네, 만, 동이 네, 만, 이운 오, 만 오, 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대명 아이고 아버지 요역시 청인한 요만 금복 생각을 마오시고 아. 어서서 눈을 떠서 대명천 장가들어 아들 낳고 딸낳 70생 남으게 호 없어서 모셔다가 인간으로 환송하라. 영광이 수명하고 내려와 팔선녀를 불러 분부하시네. 너희들은 이제 백격결을 가지고 임당수에당고요 묘실 기다리면 인간의 심여제가 물에 들뜨기 착실히 모셔오느라. 팔선녀들이 임당수에 담건이 해마춤 묘시라. 그때의 심여죄는 물에 들뜬 말. 천지명랑하고 이루리조이커넬 뜻밖에 팔선녀들이 백옥교 앞에 놓고 이하여 여짜오대 저희들은 남의 영웅 신녀로서부왕을 분부두고 심소주를 매시로 왔사오니이 옥교를 타시옵소서 심청이 여짜오대 인간은 미천한 몸으로 어찌 그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 타지 않으시오면 저희들은 수긍 대제를 면치 못할 것이며 어느 탓이 없어서 심청에 맞지 못하여 없게 오르니 위도 장을 신고 위도 장을 신고 천상성과 선녀들이신소절을 보냐고 백을 찐 항을 타고 만기상년을 타고 송자는 구름 타고 야싹상이 버렸는지 월궁 아, 왕왕파우선요남아부인팔선녀들이청추고 버렸나 한데 동을 같이 울죠 광야진의 봉필해니 나노 나노 부고 박사오죽 장원은 철로 공철공 장야방의 옥 동서는 해상의 애금이며 겹뜨려서 노래할 정당당한 풍악소리 소궁이 진동 소공 해원은천산지 상관 모는 수상은 소공지 오복이다 사로주렴 배고 한상 광질도 찰나어다조자 우리 저게 어? 세상 음식이 아니라 아, 그. 우리 잘 호박병에 전해주 가는 땅고 한가운데 삼천 벽돌을 떠들어 해보자서는 세상을 못본 바람 3일에 어? 소연하고 어? 오일에 태연해요 그기봉공원당 하루는 천상에서 옥진부이데 이런디신보이신봉산에곽 가지고 천상에 광안된 옥진부인이래요 청이 수긍했단 말을 듣고 모녀상봉차로 내려시는가오색단을기에다가 가득 고 또도와 단계바를 사명해버렸고 정 어? 앞에 어? 가던 전배서고 어? 소금을 내려온 이용망도 어? 아디 직원과 찬수 범절 금은 고배를 많이 놓고 용암과 각궁선용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았으니 이왕보등 당수라 용암의 초인지랑바람이 분들 움직이며 피가 흔들어져 으었냐 주야로 둥둥 떠있을때 그때 남경같은 선인들이 억심망대데래요공구로돌아올때 임당수를 당도하니 심소조 요행이 우연히 감동이 되는지라 아, 제문정이 차려놓고 심여전 넋을 한번 위로 가는 뒤반 소리로 반, 반 신앙오붓다 곡을 두리둥둥 울리면서 어, 슬픈 말로 제지 녹시 <놀람> <놀람> <놀람> 돌아와 물분별은뒤도손주는재물마다 하고 그 꽃봉을 차지하여 보내도 없구나. 그때 천자 황후 불현 붕화 시사. 천자께서는 납비 아닌 뜻이 고 각기 기와 요철을 거둬들여 황국전 어른들에 여기 저기 심어놓고 주야로 구경을하시을했 이것이 화초 탈인가 보다. 화초. 도 다 펴먹을 용 군다령불왕왕+ 수공연왕아부동월량원 소식 첫터 밤에 와 그전에 진상은 천자고시고 대기호요 적꽃이 왜꽃이야 적꽃이름이 무엇인고 도바를 저의 끝에 감방 꽃봉사를 말씀드리니, 안조제신들이었죠. 되 군모 없으심을 하는 인도 없시고, 대피를 인도하여 군모를 내리셨사오니, 즉시 태기라야 군모로정하옵소서. 그 말이 옳다고 즉시 태기라야 군모로정하였구나. 심망의군에 연년이 풍년이오 가가호 태평이라. 요섯 천지 다시 보시고 순민 치거되었더라 그때요 심마오는 부기는 무쌍이나 굳진 생각이 나날이 기포 가는디 그렇죠. 하루 난농랑간에 높이 안적아어 천자 괴역여 물으시니 심망우여짜오되 솔토 지민이 막비왕토요 천하가 막비왕민이나 네. 이 세상에 불쌍한 것은 맹인이다 웅컨대표 아, 네. 앞에서는 천하 맹인을 불러들여 한때 위로한 육달가나이다 네. 천자 들시고 칭찬하시오 맹인 잔치 매신한 뒤 각도 각으로 행간하대예수 네. 네. 대소 있는 간맹인 자제 참석하게 하라. 만일 빠진 맹인 있으면 그 고른 그고 사령은 공고 발이 크리라. 각처로 전령하였거다. 아. 어명인지라 심지어 애기 봉사까지도 모두 참석하게 되었던가 보다. 그렇지. 그때 오신 봉사는 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금은 고생시 가위치 무릉촌 승상 부인이 <놀람> 망사대를 어? 지어 놓고 연연히 재물점 어? 도와도 사람들도 어? 어? 어? 김유주 여행에 감동되어 어이, 어이, 어이, 망사대 곁에다 하루비를 세우둔고 춘추로 제걸적 평에 흘렀으되 지우도 진평생 하 온러분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진해 갔죠? 의식은 겨우 견디나 사고 무지수적었어. 사람 하나를 아려는 네 마참 본촌 사는 앵덕이네라는 한 여인이 이 여자는 신봉사가 전국에나 있단 말듣고 남이 죽멸 것도 없이 자원 출가를 했던다고. 그러나 이 여자 입장과 행실꼭 최대한이곳으밥잘 먹고 술잘 먹고 견잘 먹고 떡잘 먹고 의식고고술사 <목소리> 먹고 사 버리고 자기 사 먹고 민 잡고 대야하고 잠잘이 대낮잠 자고 한방중무고 모고 오고 반인들이다먹달아먹신나하기주고면뺏주고고뺏주고면죽고고네 <목소리> 그머으 해. 그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이으자오고단단 으이! 으디 으이! 으이! 으기으 신부 이 으이! 으이! 데가으가만이 으이! 앞에 들이들이손이 치고 으이! 이 하루는 신봉사를 광가에 불러들여 황성선 맹인 잔치가 있다하고 노숙까지부유주니 신봉사 받아들고 집으로 들어와 여보 베파오늘날 광가에서 들어가니 황성선 맹인 잔치가 있다하고 그 노숙까지부유주니나 혼자 찍을게 아이고 윤가. 옆일 용부라니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이라도 같이 가지요 아, 뭐 그렇지 다 아, 봐도 난위리 땡덕이네 같은 사람 모더라든 뭐. 그런데 그 돈량이나 있는 거누기다 맡기고 할 뿐이 아이고 저러길래 외정은 여정 살림 속을 몰라 아나토 못하는 아이 나는다고산국가 숲가, 떡가, 파축가 이리저리 다재벌고뭔돈 남아있고 신공사 기다 맥견. 이게 죽일년그 돈이 웬 돈이라고 속단에 개집 먹는 건집 먹는 것이라고 어서 황성길 떠났어요 이네라 이네라 앞세우고 황성길을 떠나가는데 고향을 떠나자면 좀 서운했던가 아. 도화 하고 경상도 맨날 술 드든가 섞어서 막 먹여보는 게. 누머요, 어여 일어나, 빙더이네아 거기네, 아무리 불러본들 도망간 뺑더기네가 있을 리가 많무. 신봉사 아. 거기 걸컹나서, 아, 여보 주인, 아, 호구의 마음이라 거기 갔소. 아예, 아, 막 영감님 마나님은 잘모르겠으나 어. 이른 새벽에 어떤 점는코 봉사하고 시원해서 간다고 이집안 떠났소 아니 무엇이 멋져? 그럼 그래, 멋지 진작 나한테 그런 말안 하고 내가 물어본 게사 그런 말고요 아 내가 같이 가는 내 봉사하고 내간줄 알았지 뭐가 영감님 하고 내간줄 알았고 그러고서 그러고서 신봉사 기간 내 석돈 자리 과일과 열에 열두골물이 한테로 압수쳐서 전방저 지방저 월턱저 북저 파울이벅금저 떠나갈 적 청산유소는 골골이 흘러서 사람의 정신을 도도화낸다 와라 목소리 듣고서 반긴다 목도 불어량으로 상당의 법을 활활 벗어 시내가에다 적혀 놓다 물에 풍둥 들어서며해 지워놓고 잔이 좋다 물안 주먹 덮어 지어서 양치질도 꼴꼴, 소한주먹을 어, 어, 어. 덮어, 지어서 어. 겨드랑도 문지른다. 아, 어. 시원하고 잔이 좋다. 삼각산 올라간들. 어. 이어어어어어어어어유어를어아신들이어어 시원할 거나 어 나 지화가 좋네 동등 총을 시고 <심벙이 놀던> 이렇게 신봉사 한참 목욕을 하고 나서 의관행장을 찾아보니 어떤 무상한 도적놈들이 신봉사 의관관을 모두 가져가고는 신봉사 기관의 겸 후아래로 신복곡 더듬으며, 내옷가져이니라 옷을 가져가려면은, 먹고, 입고, 쓰고 남은, 부자 집에서도 가가야지 하필이면, 이렇게 눈 없는 옷을 가져갔느냐, 에? 그저, 봉사 옷 가져간 놈은, 열두대, 쇠봉사가 날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백수 풍신 늙은 몸이 활딱 벗었으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 내려갈 수도 네. 체면 있는 양반이랑 두 손으로 거기양만딱 가리고내 앞에 부인 내 옷이거든 이 돌아서서 가시오 나 어쩌다가 이렇게 틀어버렸어 찬탄하고 앉았을 적에 그때 마침 무릉태수가 그 앞을 지나가던가 보다 에이, 찌루 에이, 찌루뭐라 신봉사 방금 꼭 올스타 어. 어 여기서 관장님이 지나가신가보다. 관음님지 부모라니. 업 어. 지난번 써볼 수밖수 아. 없다고. 아. 아려라 아려라 사령아 아려라. 여쭈라 여쭈라 급창아 여쭈라. 어. 황성가는 봉사라이배할 차로 여쭈어라. 행차가 모를더니. 어. 그래 어디에 사는 봉사이며 어찌옷을 벗었으며 어. 무슨 말을 하고 그러는고. 예 소맹인 아베리당 예 소맹인 아베리당 오화동사온난뒤 황성잔치가 눈기대 오다가 재킹을 잃고 날이 하도 더욱더 이상 <놀람> 목욕하고 나와보니 <놀람> 의관행장이 간곳 없으니 찾아주고 가시던지 아, 네. 별반 처분을 아, 없어서 적던 시간에 비로여경이 내려오였으니 대구장터 대구, 대구 살려주 그창불로 의령 열고 의보관물 내어주며 너는 수건 써도 일 없으니 저 양반 간만도벗어지라 노숙가의 흐시였구나. 황소한 말씀으로 그 무지한 놈들이 내덴벳 때까지 마저 가져갔어.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헤스호호고 덴벳 때까지요. 좋겠다. 신봉사 좋아하고 은혜백골 난망이오. <웃음> 백배 살이 아직 크고 낙수교를 지나야 녹수정을 건너 한 곳을 다다르니 네 방아찜이 있거나. <웃음> 여인들이 뭐여 방을 찢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거든 클레 네. 봉사들 한식의 지도구만 네. 저기 저 봉사도 황성맹인자치 가는 봉사인가 보지 네. 거기 앉았지만 말고 이리와서 방안좀찢어주가시오 거그 고기 반찬에 정신만 잘리면 내 찌어주고 말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개기도 줄 테니 방아 좀 찌어줘 가시오 그것 실없이마 여러 가지 것많 해준다 신봉사가 정신을 얻어 먹을양으로 방아를 한번 뒤도 보는데 방아 소리가 한 찢겄다 허유 아파 오리랑 예리랑 어머녀 사랑 고기가 이상문나어유와 방가공 어리사 눈물에 부도 박고 끓여라 우리 방학꽃배충 문어자 어유와방가더덜등차 찢는다 정심때다 미국의 정 간다 봉사 이렇게 방아 찍고 정심을 잘 얻어 먹은 후에 그럼 저런 길을 걸어 황성을 담거니 노중에서 어떠한 여 신봉사를 청하는구나 신봉사 배역이 없이고 이곳에 날아는거 없을 텐니 대 무단 속난 독경 같은 거 못하는 봉사이고 그런 염려는 마읍시고 절 따라가사이다 들어가 자을 주어 앉은 후에 어떠한 여인이 나와 말하는디 네. 소년은 안 가요인데 저도 역시 내인으로꿈어 있지 기세오고 네. 어려서 복수를 배워 평생을 나자지라 네. 25세에 길년 있는디 금년이 25세오 간밤에 네. 꿈을 꾸니 하늘에서 이월이 떨어져 물에 참 흥겨 보이고는 신명인을 만날 줄 짐작하고 그치. 오늘 제가 다행히 사람을 놓아 다행히 신생원을 만났으니 이것이 인연인가 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봉사이 말도 꼭 내게는 음. 네 청부당만부당하는소리오어떻게대학되 아, 기간에 어이. 그날 밤 동방 화초에 전명을 꼽던가 보더라 신봉사 어, 자고려나 수심으로 앉았으니 안씨 부인 민망하야 어찌 그리 수심하나이까 내 평생 수심 일년이 간밤에 꿈을 꾸니 내가 북에 들어가 보이고 가죽을 베겨 북을 메어 보이고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니 이 아니 흉봉이오 안시부님 네. 말 듣고 꿈해보라는 일 신이 파. 날 것이로 다교비 기근원님 자녀를 가보옵니다. 아. 그꿈 계단이 줬소. 오늘 걸물알 들어가면 무슨 직음이 있으리다. 네. 신봉사 이말 듣고 네. 나에겐 하나도 불가능요. 이 신봉사 집밥을 먹고 홀리안에 들어가니 사방이 소경빛이나 신봉사도 즉말석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그때 고 별 별궁 안으로 입시토록 하여라. 아. 명을 내려놓으니 저. 걸었더니 아, 어, 시장이죽었소그 아, 먹을 것이나 있으면 좀 주시로 아 글쎄 성명만 일러주시면 아이. 오늘 여기 잔칫날이니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계기도 주고 또, 아, 마누 없는 사람은 아, 오늘 여기서 마누라까지 딱 재미줄 아, 것일 때 아, 아, 아, 아. 얼른 얘기하십시오 뭐딱 여러가지 것만 신난다 그렇다면 네! 저 황주 도화동 사는 신학교라는 사람이요 신청이 계신다! 우우! 뭐하고 달려들어 신봉사를 결국 입시하려고니 그때 오 신봉사는 아이고 내가 딸팔아먹은 죄가 있는데 이잔치를배 설키는 그렇죠. 수명인마 원죽을낳게다고 더듬, 더 별궁 한으로들니 심왕원관 종궁의 3년이 되었고 신봉사 딸 생각에 어찌나 울고 고심했던지 나한테 아, 늙어 백수가 되어 알아볼 수가 없으니 심왕은 분무옷이래그 봉사 거주 성명과 <놀람> 처자가 <놀람> 있는가 알아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 말은 뭐! 역시 차려 딸이 자세히 살펴보니 친모 공간 항우라야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후 물교 천연이뜬던가 아, 신봉사 몸이 아, 생각하더니 말은 아, 올체인지 아, 알겠구나 으음, 가, 으온 가, 내 가, 치음 꿈을 음나 이것이 꿈이냐? 이음 가, 생음 가, 꿈과 가, 으분 가, 을못 가, 으음, 가, 으음, 가, 가, 가, <목소리> <목소리> 어, 대로 갈 줄을 아느냐가올 줄을 알았구나. 지금부터 서는새세상이태었으리지니이너도 <목소리> <목소리> 고생 많이 허였구나 <목소리> <목소리> 오 나 얼씨구나 절시구 짐친 <목소리> <목소리> 빈 방안에 불친 듯이 반갑다 사냥수 큰 싸움에 자룡은 듯이 반갑다 흥진 비래보진강내에달두고 이름이 로구나 얼씨구나 <목소리> 절시구 아... 여러 봉사들도 춤을 춘다 구나 만세를 태평으로만 물이 소소서헐 시고 나절 씨조어어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때어어생원은어어어입시어